240y 음. 플러스 480아4800 0 음. y 제곱 마이너스 음. 3으로 나누 주니까 80y 음흠. 플러스 음흠. 10 아, 160 음. y 마이너스 40으 mm -hmm. 제곱 으흠 mm -hmm. 왜? 네는0 <웃음> 이게 는0 mm. y는 40 오케이 퍼펙트 이니까 이분의1 y가 저거야 응? Mm? 아? 2분의 1이 길이었나요? 어? 길이 할때 2분의 1이 였나 아니요. bc 그냥 응. uh -huh. Y uh -huh. 40 uh -huh. 어, 오케이. 그렇습니다. 잘 풀었군요. Uh -huh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